그럼, 우리, 애기랑 루피한테 놀러 갈까? 그럼, 그럼. 룰루랄랄라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마을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 도와줘, 얼른. 로브카폴리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겠어. 그럼, 그럼. 어디서 구조 요청이 들려? 뽀로로 마을에 다녀와야 될것 같은데, 헨리 다녀올 수 있겠어? 걱정마 내가 다녀올게 슈우... 어? 불도 나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엘리 마을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 얼른 도와줘 얘들아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슈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불이 났어 출동을 해야 될것 같아 알겠어 어, 우리 얼른 출동하자 헨리, 헨리는 계속 지켜봐주고 엠버는 다친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봐줘 그리고 로이, 로이는 얼른 저기 불을 꺼주고 사람들을 내려줘 2층에도 사람이 있어! 2층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줘! 이게 루피, 타고 내려올 수 있겠어? 응, 내려올 수 있겠어 고마워, 로이 내려올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에디 괜찮아? 아치, 아치. 아, 숨이 안 쉬어져 날 잡을 수 있겠어? 뜸엠버 에디가 숨이 안 쉬어진대 에디를 치료해줘 조금만 기다려 에디 어, 이제 괜찮아졌어 엠버 고마워 여기 1층에도 사람이 있어 폴리 여기 도와줘 제 등에 탈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올게 로이 여기 3층에 불이 아직 덜 꺼졌어 3층에 불을 좀 꺼줘 아, 잠깐만 기다려 불은 다 꺼진 것 같아. 쉬... 어? 이게 뭐지? 누구지? 폴리, 맨 위에 옥상에 조금 이상해. 헨리, 헨리 말대로 위 악당이 있는 것 같아. 악당, 내려와! 하하하하하하. 너네는 이 마을을 구하지 못할 거야. 무슨 소리? 어림도 없지? 변신해서 내가 이 마을을 구해줄 거야. 용서 못해. 이야 착해져라 빔 빔! 빔! 빔! 어어 무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여기에 불을 지른 거야? 친구들 미안해. 어떻게된 일인지 모르겠어어 잠깐 악당이 한 명뿐이 아닌 것 같아. 헨리 한번더 올라가 줄수 있을까? 걱정 마. 내가 한번 동어를 살피고 올게. 어어 너는 누구냐? 하 나는 이 마을을 괴롭히기 위해 왔다. 어 맞아. 저 로봇이 주는 음료수를 먹고 내가 그만 이렇게 돼버렸어. 내려와 내려와서 우리 한번 싸우자. 오늘은 들켰으니 어쩔 수 없군.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웃음> 안녕. 그 놓쳐버렸어. 그래도 오늘 마을사람들을 모두 구해냈으니 우리 이제 돌아가자 모두 수고했어 고마워요 우리 뽀로로마을을 지켜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카폴리 고마워요 잘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할 일인데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로봇카폴리 내 친구들이 뽀로로마을에 가서 뽀로로마을을 지켜주었어요 다음에는 꼬로로 마을에 악당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텐데 악당이 도망쳐버려서 어쩌죠? 그래도 오늘 친구들을 모두 구해냈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폴리와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